서의 필법에는 원필과 방필이 있습니다. 원필은 둥글 원인이 둥글둥글 편안해 보이는 필법이고요. 방필은 모 방이니 모가 나는 필법입니다. 한자에서 전서는 주로 원필이고 방필은 예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체와 원필, 방필의 경계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필법은 주로 쓰는 이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이는 원피를 즐기고 강직한 이는 방피를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엔 온유하다가도 때론 강직한 면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두 가지 필법을 명백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표현의 폭이 넓어지겠죠? 우리가 맨 처음 여기. 중봉, 3절 등 기본 획을 배울 때 연습한 것은 원필입니다. 여기, 즉 거꾸로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 나오기 이것이 끝이 둥근 원필입니다. 원필은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필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질 내기가 어려운 것과 같지요. 여초 김응현 선생님께서 한창 서예에 몰두하실 적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필의 필법이 우리나라에 거의 전해진 바가 없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서예인들은 구양순 안진경의 해설을 많이 썼고 그게 뚜렷한 방필은 아니었죠. 원필에 살짝 방필기가 들어간 정도? 네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위시대의 방필로 된 해서들이 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장맹용비인데요. 깔끔한 선비의 메모세를 보는 것 같던 구양순, 안진경, 유공권, 우세남, 저수량의 시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방필의 서체는 시각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용맹스러운 무인이 검을 차고 있는 듯한 풍모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용문 조상기가 들어오고 참보자비, 찰룡안비 등이 들어오니 그 방필의 새는 더욱 험준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방필을 하는 방법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여초 선생님은 그걸 배우고 싶어서 많은 서해 고수들을 찾아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의 서해 고수에게 물었으나 거기서도 뚜렷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시도해보다가 중국의 서론책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죠. 그런데 어느 서론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 이전은 곤으로 들어가 손으로 나오고 당 이후는 건으로 들어가 손으로 나온다. 이 표현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고민고민하시다가 갑자기 그비유를 깨달아서 용필해보시고는 환희에 처올라 길로 뛰쳐나갔다고 해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여초선생은 비에 있는 아무나 붙들고 술 한잔하며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팔괘의 방위에 있었습니다. 곤방은 좌하방을 뜻합니다. 송방은 우하방을 뜻하죠. 건방은 좌상이고요. 그러니 당 이후의 해소체에서는 건으로 들어가 손으로 나온다는 게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만으로는 강력한 방피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당 이전에는 원래 이렇게 곤방으로 들어가서 손방으로 나오는 필법이었다는데요 훨씬 더 예리하죠 그런데 그 후에 더 진화된 방필법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붓을 세운 채로 찍어 누르는 기압법이라고 할까요? 이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죠 즉 인위적으로 그리는 방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붓 끝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붓 어깨로 쓴다 라고도 표현할 수있지요 이게 능숙해지면 방향을 꺾을 때에도 활용됩니다 예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서에서는 이렇게 방필도 원리를 알고 나면 참 쉽죠? 선인들은 혼자 그 길을 개척하느라 무척 고생하셨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필법을 이어받아 지금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표로 그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